안녕하세요. 러블레터의 크리스입니다. 어, 제가 이제 여덟 번째 러블레터를 녹음하고 있는데요. 어, 이렇게 하면서 음, 과거에 저하고 뭐 영어성경 또는 뭐 영어성경이 아니라도 성경을 같이 이렇게 공부했었거나 또는 저하고 같이 영어를 같이 오랫동안 공부했던 오랫동안 아니래도 예, 같이 영어 수업을 받았던 그런 수강생들에게 생각나는 분들한테 이제 초대를 좀 하고 있는데 어 사실 연락 안 하다가 갑자기 연락한다는 게좀 생뚱맞은데 반갑게 또 예, 연락을 어, 이렇게 받아주신 그런 어. 과거의 저희 지인들 감사드리고 예, 뭐 구독을 안 하실지라도 가끔 궁금하면 뭐 제가 언제까지고 할지 모르겠지만 들어와서 이렇게 한번 제가 하는 얘기도 들어보시고 또 여러분 근황도 뭐뭐 뭐 카톡이나 이런 게잘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 알려주시면 은뭐 살아있구나 서로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예, 오늘은 연약할 때 사랑하기라는 제목으로 어, 지난 7번째 러블레터에서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어, 로마서 5장이죠? 예, 5장 6절을 계속 좀 하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문장인데요. 자, 일단 한번 세번 들어 보겠습니다. 남자 세 번, 여자 세 번. 오늘은 남자가 먼저 들어올까요? Christ died for us at a time when we were helpless and sinful.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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장을 한번 볼게요. 오늘은 주얼 크라이스트 성경에 나와있는 요거는 이제 save이라는 그 contemporary English version 현대고체채용어 번역본 문장이고요 일곱번째 러블레터에서는 the message라는 번역본 으로 또 했었죠. 음, Christ died for us. died. 뭐 여기 여러분 동사가 이렇게 ed, 뭐 die는 e로 끝나니까 d만 붙인거 신데 뭐 과거형 아시죠? 예, 우리 학생들이나 초급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도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예. 영어를 잘하는 분들이 과거형을 일관성 있게 쓰, 쓰는지 그런 공인 스피킹 테스트에서는 많이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참고하시고 예, 그런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Christ died for us.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자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이 절대 쉬운 행동은 아니겠고요. 특히 정말 크라이스트는 여기서 The Son of g o d 잖아요 어, 신의 신 아들. 뭐 신이라고 신과 동등하다고 또 성경에 나와있기 때문에 신이 어떤 조물주가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죽는다. 이거는 그냥 진짜 예, 너무나 충격적인, 충격적인 그런 어, 뭐 진짜 크리스천이라면 이걸 사실로 믿는 사람들인데 이게 굉장히 뭐 신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도 되게 기적이지만 그 어떤 신이 어, 자신이 만든 사랑의 대상인 인간을 대신해서, 포울가 또 대신하다는 뜻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신해서, 어, 죽었다는 자체가 일단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뒤에 설명을, 뒤에 문장을 보면, at a time. 어떤 때 죽었냐. at이라는 건 어떤 타이밍이잖아요. at a time. when을 붙여서 더 이제 부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when we were helpless and sinful. helpless. 이거는 일곱 번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 도움이 없다는 게 무력하다. 예. 어떤, 무기력하다. 그런 뜻이 있었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weak하고 같은 치료를 했죠. weak.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약하고, 아무것도 할수 없고, 또 옆에 보면, sinful, sinful. 어, 이 f u l e 붙, 으면 형용사, beautiful, 뭐 이런 것처럼, 형용, 형용사잖아요. sinful. 그니까, 어, 굉장히, 어, 그러니까 죄, 죄는 에피벨이 붙으면 약간 뭐 죄로 가득 찼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sinful은 뭐 죄가 가득 차 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많다. 우리나라 사전에 봐도 어 죄가 있는데 죄가 많다. 아 죄스럽다. 벌받을, 뭐죄 받을 뭐 이런 뜻이 있고요. 또 영영사전에 보면 위키드란 단어 있잖아요. 여러분, W-I-C-K-E-D 되게 사악하고 못했다는 뜻의 위키드의 어떤 그런 단어도 있습니다. 어쨌든 신의 입장에서 되게 어, 정말 아무것도 할수 없고 인간이 그런 굉장히 죄를 받아서 마땅한 굉장히 못된 신이 보기에 예. 어,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신이 대신 죽어 줬다는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예. 이 타이밍이, what a timing. 정말 대단한 타이밍이라는 거죠. 예. 어, 정말 인간이 신을 사랑하고 막 이렇게 어, 신을 굉장히 높이고 이럴 때 죽었다면 좀 이해가 되는데 굉장히 신의 기준에서 어, 이렇게 죽어줄 만한 가치가 어떻게 보면 전혀 없을 때예요. 예. 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신이 주, 인간을 위해서 죽었다 이것이 참 신비로운 것이고 어 정말 사건 중에 사건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좀 이따 더 자세히 얘기를 하고요 하기로 하고요 예어 이런 억울한 경우에 어 특히 이제 뭐 이런 비슷한 경험들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웃음> 죄송합니다. 어, 제가 이렇게 또이 영어 문장을, 성경 문장을 보면서 저의 과거를 또 생각을 해봤는데 어, 일단 제가 잊혀지지 않는 사건 중에, 중에서 음, 저는 이제 나이가 좀 있어서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웃음> 나 혼자 산다에 그좀 젊은 회원들이 전현무씨 맨날 조선시대 산다고 놀리는 그런 생각이 나는데 국민학교 진짜 좀 아득하게 느껴지는 예 가물가물한데 그때 그 저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여자 짝꿍이 있었어요. 저희 때는 참 정겹죠. 짝꿍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제가 실수로 그때는 막 그... 숙제를 이렇게 프린, 프린트도 아니고 그때 프린터가 아니고 그때 뭐더라 했든가 뭐가 부터 부르는 게 있는데 또 까먹었네요. 어찌나 자주 I'm so for, too forgetful. 너무 잘 까먹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간 그 시험지를 숙, 숙제를 이렇게 나눠줬는데 종이에 써가지고 그거를 짝꿍거 제가 갖고 간 거예요. 음 오늘, 오늘 열, 12시 44분에 하다 보니까 내일 오전 수업이 없어갖고 늦게 시작해가지고 예. 더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해야 될것 같은데, 결국에 그 친구가 숙제를 못해서, 뭐, 이 얘기는 제가 <웃음> 모임이나 교회 같은데 몇번 해가지고 아마 이거 지금 들으시는 분에게 또 듣는 분도 있으니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Please, please. 손바닥을 맞았어요. 그 되게, 자세 기억은 안 났는데 체구도 작고 되게 이렇게 여리여리한 친구였는데 엄청 세게 손바닥을 맞았어요. 제 옆에서. 어 근데 이 친구가 선생님한테 고자질 안 고자질을 안 하는 거예요. 고자질이란표현 아, 고자질을 안 하는 거예요. 아짝꿍인 정은이가 갖고 갔다.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 탓도 안 하는 거예요. 저였으면 난리 났거든요. 막 울고불고 억울해가지고. <웃음> 저는 그런 인간인데, 그, 제 옛날 그 여자 짝꿍은, 하여간, 어,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쉬는 시간에 물어봤던 것 같아요. 어, 왜 내가 갖고 왔다고 얘기를 안 했느냐. 그랬더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너무 오래전이라서, 뭐, 내가 얘기하면, 네가 혼나지 않았겠냐. 이렇게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혼날 것 같아서, 그냥 얘기 안 했다고. 그러면서 쉬는 시간에 좀, 이렇게 홀짝거리면서운것 같기도 해요, 그때. 맞을 때는 그냥 참고 있다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친구도 있더라고요. 예. 하여튼간 흔히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제가 나이가 들어도 그 친구가 얼굴도 이름도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참 이게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네요. 예. 제가 어느 분 댓글에 달아, 달았듯이 just, I'm getting forgetful as I'm getting older. 나이가 더 들을수록 자꾸 forgetful. 좀 전에도 얘기했죠. 자꾸 깜빡깜빡합니다. 야 이거 진짜 치매 걸리면 안되는데 <웃음> 걱정이에요. 예뭐 하여튼간 열심히 머리를 써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거 더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요. 예. 억울한 상황에서 누구를 대신해서 고통을 받는다는 게 흔한 일이 이제 아닌 거를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또 제가 잊지 못할 사건은 제가 훈련소 시절이에요. 군대 훈련소에서 이제 얼차례라는 말 들어보셨죠? 뭐 남자들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이 맨날 하는 얘기 막기압 받는 거. 군대는 무조건 단체 행동이죠. 네, 여러분 고문관들이라고 있어요. 늘 트러블 메이커 영어로 하면 트러블 메이커. 네. 늘 문제를 일으키는 네. 음, 그런 고문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이제 단체는 목소리 크게 내고, 절도 있게 하고, 모든 행동이 다 통일이 돼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웃음> 소리 혼자 안 내고, 예. 우양우 하는데 좌양좌, 좌, 왼쪽으로 가고, 예. <웃음> 모두 다 충성, 이렇게 하는데 혼자 뭐 필승, 이렇게 하고 있고, 황당한 친구들이 있어요, 예. <웃음> 남자들 있게 있으니까 막 쌍욕을 하고, 막 때리고 그래도, 이렇게 뭐 군대형으로 모르는게 진짜 군기가 안드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냥 나는 내 길을 가련다 예. 근데 문제는 그런 녀석들 때문에 그런 놈들 때문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그 군기가 그 빠진 친구들 기준으로 똑같이 기업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열받는다는 거죠. 예.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굉장히 동의하실 거예요. 예. 어, 해병대 갔다 오신 구독자분도 있는데 <웃음> 어쨌든 예어 그렇게 계속 기약을 받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교, 저기 군대 간다고 교회에서 막 격려해주고 예. 군대에서도 좋은 크리스찬으로서 본이 되라고 막 격려를 해줬는데 억울하다 보니까 군대 예배당이 있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종교 활동이라고 이제 교회 다니는 크리스천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웃음> 억울하다는 기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목소리 크게 냈는데, 나는 발 발에 물집이 잡히도록 뛰어다녔는데, 내가 왜그 고문관 녀석들 때문에 내가 왜 억울하게 그렇게 기합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받아야 합니까? 그래서 저는 진짜, 군대 훈련소 생각하면은, 뭐, 먼지하고 담배 냄새, 땀 냄새, 뭐, 이런 거밖에 아직까지도 없어요. 근데 하여튼간, 계속 그렇게 제가, 아, 억울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억울함을 겪어야 합니까? 막 이렇게 기도하던 건데, 제 마음에 신기한 어떤 답을 자연스럽게 주셨어요. 뭐냐면, 딱 한마디예요. 내가 더 억울하다. 예. 정훈아, 내가 더 억울하다. 이렇게, 신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예, 그 억울하다는 게 오늘 얘기예요. 그니까 오늘 그, 자기가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던 인간이, 어, 진짜 개차반을 치고, 표현이 너무 센가요? 예, 너무 정말 죄에 쩔어서, 예,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가니까 그 인간을 정말 더 행복하게 영원히 함께 사랑하기 위해서 어 오늘 나온 것처럼 helpless and sinful at a time when we were helpless and sinful at a time when we were helpless and sinful 우리가 무력하고 아무것도 할수 없고 정말 죄가 많을 때 벌을 받아서 마땅할 때. 정말 우리를 쓸어버린 게 아니라 너는 왜 이렇게 무능하냐. 너는 왜 이렇게 유슬리스하냐. 쓸, 쓸, 정말 아무데도 쓸 데가 없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냐. 너는 왜 이렇게 어, 못됐냐. 사악하냐. 위키드하냐.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때에 아,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예. 어떤 내가 만든 인간의 죄를 나라도, 죄가 없는 나라도 대신 그 벌을 받아서 어 그것이 뭐 인간으로 와서 죽음을 겪는 극한의 고통일지라도 이렇게 관계를 좀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저번에 일곱 번째에서 restore the lost 이거 했었잖아요. 잃어버린 자들 restore 예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내리시고 이행을 한 거죠. 음. 그래서 하여튼간 그 십자가의 어떤 그런 팩트를 딱 생각나게 하니까 제가 뭐 그것만큼 억울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하여간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그 훈련소의 예배당 안에서 제가 막할 아, 말이 없네요. 이렇게 설득을 좀또 당한 것 같아요. 어 교회마다 십자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 자신이 만든 피조물인 인간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죄 없는 신의 아들이 죽어 주셨다는 어떤 형틀그 증거잖아요. 예.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우리가 와닿는 타이밍은 진짜 오늘 여기 Happily and Simple 나온 것처럼 인간이 각자의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예요. 저도 그랬었고. 아마 이 저기 채널을 듣는 분들도 만약에 이런 신의 사랑을 믿고 있는 분이라면 아마 저는 거의 확신해요. 굉장히 좀 한계상황에 부딪혔을 때 정신적인 그것이 한계상황이건 육체적이건 같이 한계상황이건 간에 예. 그랬을 때좀더 와닿고 깨닫고 이렇게 되셨을 것 같고요. 예. 인간이 굉장히 약해요. 음 솔직히 막 몸살 감기만 들려도 드러 눕잖아요. 굉장히 막 튼튼한 것 같아도 자신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별볼을일 없다는 것을 느낄 때가 다 있잖아요. 예. 날마다는 아닐지라도 또 절망적인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예. 반드시 있었을 거예요. 또 앞으로 올 것이고요. 또올 것이고요. 그런데 그때가 어떻게 보면 은 우리가 어 그런 연약할 때 사랑하셨고 연약할 때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 죽었다는 신의 사랑이 필요할 때이고 더 느껴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 잘 지낼 때도 어떤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어, 정말 힘든 상황일 때도 어, 또 신의 더 깊이 있는 정말 저번에 우리 다른 러블렛에서 말씀드렸지만 s 로 a 얕지 않고 굉장히 딥한 그런 묵직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시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인 것 같아요. 억울함을 지날 때. 예. 음,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마음속에 와닿게 되면 뭐 굉장히 정말 We get speechless. speechless란 표현이 있죠. 예, speechless. 예, 할 말을 잃게 되는 것 같고요. 제가 뭐 설명한다고 이렇게 늦은 시간에 하고 있지만 사실은, you know, it's beyond description. beyond description이에요. 예. 제가 좋아하는 영어 찬양에서 You are beautiful beyond description to marvelous to o 그 다음 모트라. 자또안한분 적어주시고 예, 잘 나가다가 예, You are beautiful beyond description 어, 제방 하나에 제가 신들을 갖다 놓고 제가 좋아하는 그런 영어 어떤 찬양인데 뭐 제가 주로 하는 거는 그런 신의 사랑을 노래하고 뭐 이런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연습해서 아마 채널에 올리지 않을까 조만간 예 오늘도 좀 전에 한 잠깐이지만 한 15분 정도 또어 제가 요즘에 빠져있는 그 찬양곡은 꽃들도라고 예 꽃들도 라는 곡인데 그게 참 일본에서 만들어졌다는게 저는 충격적이에요. 예 일본은 사실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어 어떤 신을 믿는 사람들이 적은 나라인데 어 그 절망적인 어떤 정말 신이 정말 있다면 절망적인 그런 신앙적인 상황의 나라인데, 그러니까 또 그렇게 명, 명곡이 나오지 않았나. 예, 일본의 상황. 예, 제 친구 일본의 목사님들이 이런 사람도 있는데, 어, 그리고 제가 한때 어찌하면 일본에 선교사로 갈 뻔한 적도 있었어요. 일본에 가서 뭐 영어 예배, 영어 찬양 이런 걸좀할수 있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예. 진짜로요 예,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근데 진짜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일본이란 뭐 나라 잘 모르지만 여 예, 일본에서 그런 명곡이 또어 간절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음아 너무 늦게 녹음을 하면 안될것 같아요 제가 예, 좀 다른 것보다 좀 퀄리티가 좀떨어진다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저도 어이 채널을 시작한 이유이기도 한데 어~ 그 신의 어떤 비안 디스크립션 설명 비안드가 초월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초월한 예, 도저히 어떻게 인간의 작은 이런 지식과 작은 경험으로 한정된 경험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는 데는 어떤 영원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 제가 말하고도 이건 멋지네요 예. 어떤 신은 영원하신 존재이고 그 사랑이 영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알아가고 싶어요. 음, 도대체 자신이 사랑하기 위해 만든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그런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무모할, 무모할 정도의 사랑을 하, 하시는 존재이신지 인간들끼리 줄수 있는 사랑하고 차원이 틀리니까요. 그래서 여튼간 이 러블레터 채널은 신의 이설명이 힘든 사랑을 집요하게 생각해보고 암기도 해보고 그런 핵심 문장들을 그렇게 계속 해나갈 겁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마치고요. 여러분 뭐 제가 이런 채널 하면서 처음에 이제 연락드렸다는 분들 뭐 이렇게 한두 분씩도 만나게 될것 같은데 만나면 또 여러분 얘기도 해주세요. 예. 여러분도 채널을 개설하세요. 제가 구독하고 저도 댓글도 달고 예. 저도 인커리지 격려해 드릴게요. 예. 하신다면요. 예. 오늘 오늘 수강생 분이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되게 재밌는 분이신데 그분이 들으시려나? 예. 외국계 회사에 근무하는 어떤 직, 여성 직장인 분인데 자기는 자기 거 구독하지 말고 내 거만 자기가 구독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 듣는데 그 재밌는 분이에요. 제가 되게 웃겼어요. 그 말이. 예. 아, anyway. 자, 우리 연습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 다섯 번열번해 보면서 이 정말 중요한 성경 문장을 외우겠습니다. 자, 여자 거부터 오늘은 한번 들어 볼게요. 자, 처음에 한번 끊어볼게요. 의미 단위로 끊어서 얘기하면 됩니다. 너무 빨리 하기 힘든 분들은 Christ died for us. 여기까지 끊어볼게요. At a time. 또 끊고 When we were helpless and sinful. 다시 한번 Christ died for us at a time when we were helpless and sinful.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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we were helpless and sinful 제가 이제 가끔 영어로 기도하는 거 좋아하는데요. 영어로 기도하실 때는 we were 대신에 when i was 이렇게 바꿔서 하시면 되겠죠. Christ died for me. You died for me at a time when i was helpless and sinful. 뭐 thanks. thank you lord.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항상 주어나 목적어 이런 거 바꿔가면서 연습하면 참 좋습니다. 예. 음,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런 어떤 비안 디스크립션에 정말 우리 할만을 잃게 만드는 스피슬리스하게 만드는 이런 어메이징 러브를 우리가 알아간다면 어, 우리도 어, 정말 우리의 그런 마음을 몰라주더라도 어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정말 노브란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예. 저, 정말 제일 무서운 어떤 물고기가 s e l f i s h 라고 하잖아요. 이기적인 거. selfish. 진짜 그런 것 같거든요. 예. 저부터도 selfish하다고 생각해요. 예. 뭐 모르겠어요. 제 기준에서 볼 때는 뭐, 특히 뭐, 그렇게 selfish하지 않은 사람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어떤 이런 정말 자기를 내어준 이런, 무모할 정도의 신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을 계속 이렇게 터치할 때, 우리가 비로, 비로소, 이렇게 자신을 좀, 예,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put others before, 뭐, myself. 그러니까 남들을 내 앞에 둘수 있는 그런 결정들도 하게 되지 않나. 예. 기적이죠 사실은. 예, 그게 어떻게 인간이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성경이 결국은 가르치는 것이, 예, 어떤 너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걸 가르치잖아요. 그것이 어떤, 어떤 러, 율법의 완성이다. 어떤, 그것이 모든 성경의 어떤 명령들의 그런, 어떤 summary, 요약이다.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런 어떤 신의 사랑에 집착하는 이유도 사실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이게 신의 사랑을 알지 않고는 누군가를 내가 정말 상대가 어떤 대상의공 간에 사랑한다는 것은 참으로 무모하고 참으로 어, 끝이 보이는 간당간당한 그런 사랑인 것 같아요. 자, 말이 좀 길어졌는데 여러분 역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어, 열심히 같이 해봅시다. 예.